하나 더! 오케이! <웃음> 자, 호흡하고, 어디 가요? <웃음> 어디 가요? 저, <웃음> <어디가요? 웃음> 안 돼! 일로 와, 어디 가? 어디 가요? 어디 가요, 어디 가요? 가야돼, 가야돼! 지금 가야돼, 아니, 가야돼, 지금 가야돼! 시간, 시간, 시간, 시간! <웃음> 시작! 와우! <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슈팀입니다 몰랐겠다, 까로야. 까로가 오늘 저를 페이스핏을 체험시켜주는 날이에요. 이제, 와드라고 하죠? 그렇죠. 저번에 제가 슬로우버페하고 스쿼트를 진짜 오지게 했죠. <웃음> 아, 예, 제가 좀 힘들었습니다. 복수는 아닙니다, 여러분. 자, 오늘은 우리가 10분짜리 운동을 할 거야, 10분짜리. 1분, 1분, 1분, 1분, 이런 식으로 해서 5세트만 할 거고, 동작이 어? 총두 가지 운동을 5세트 한다고? 네. 심박수로 나를 조지겠다, 약간 Easy. 이런. Easy. 이런 자세구나. <웃음> 아... 지금 버피 테스트를 푸쉬업이랑 점프를 포함해서 2분 동안 했더니, 지금. <목소리> 모여줘! 태구태구태구 오케이! 오늘은 여기 보면은 이제 자전거 머신하고 아니요? 아니요? 피피아니요 무슨 소리야? 나는 다 이거 대표님이 탄 거고 네? 그다 대표님 아무튼 간에 이 바이크를 오늘은 12칼로리를 1분 안에 타고 남은 시간을 쉴 거예요 12칼로리? 어, 12그 어, 다음에 여기 있는 이 볼을 이제 여자 타기 요 검은 색깔 요줄 있죠? 여기다가 맞추는 걸할 건데 아무래도 이제 힙업과 이 엉덩이 뒤쪽 라인을 음... 정리해 주기 굉장히 좋은 음... 운동들을 어, 왜냐면 이제 여성 구독자분들이 많이 계시다 보니까 이거는 12 칼로리를 탈 거고, 볼은 15개를 던질 거예요. 딱 10분만 하고, 끝이 날 거예요. 10분. 어. 아, 근데 이게 고비가 딱 2라운드가 어. 끝나면 와. 그래? 아, 까로. 아, 엄청 빡세진 않은데. 아, 이게 와서말밖 근데. 할수 있어. 준비됐어? 네. 됐잖아? <웃음> <웃음> 그럼 바로 시작할게요. 10초. 아, 오! 아니구나. 지금. 아직, 아직, 아직. 이거 머리를 잘 써야 될것 같은데 아니야 아니야 머리 쓰면 안돼아 뭐, 머리... 출발! 고고고! 어 추워! 괜찮아 괜찮아 2분, 2분만 분 지나면은 괜찮아져 더저 집중 좀 할게요 네아 역시 잘타 역시 잘타 역시 왜 이렇게 칼로리 다안 올라가? <웃음> 더 빨리 타야 되는 건가? 아니, 아니, 아니. 또 오버하면 안 돼. 계속 말하지 말고, 계속 숨 쉬는 거에 집중하고. 오케이, 내리시고. 자, 이제 10초 아, 남았어요. 나 벌써 힘들어. 자, 자, 자, 자, 자, 호흡하고, 호흡하고. 아, 3, 4. 2, 1. 원, 출발. 하나, 둘, 둘, 셋, 넷, 더 앉아야 돼. 그렇지. 다섯, 여섯, 한더 일곱, 여덟, 아, 아홉, <웃음> 그렇지. 열, 하나. 오케이, 아! 오케이. 다시 잡고. 좀만 앞으로 갈게요. 하나, 둘, 둘 음. 셋, 안 돼, 안 돼, 안 돼. 어디 봐? 어디 봐? <웃음> 하나 더, 하나 더, 하나 더, 하나 더. 오케이, 쉬고. <웃음> 자, 이쪽으로 올라와 주시고. 자, 자, 자, 호흡해야 돼요. 그렇게 에너지를 막 쓰면 안 돼. 아니, 그렇지, 이건 얘기를 할 수가 없어. 슬로우 호흡하고 달라. 자, 자, 자, 준비, 준비, 준비, 준비, 준비, 준비. 자, 출발. 고, 고, 고, 고, 고. 자, 고백에서 천. 호흡하고, 그치. 집중, 집중. 오케이, 집중한다. 너무 빨리 달리지 말고. 계속 호흡하고, 계속 호흡하고. 길게, 길게 아, 좋아 오케이, 내려오시고 자, 아까보다 5초 빨라요, 지금 자 아니. 자, 아니야, 계속 얘기하면 안돼숨숨 아. 너무 뒤로 가지 말고 오케이, 출발 하나 둘셋 너무 높게 안 던져도 돼 어, 몇개안 던져야 돼요? 잠깐만, 그치? 거기까지만, 오케이. 둘 다. 일곱. 여덟. 아홉. 열. 오, 잘한다, 다섯 개 더. 네개 더. 그렇지. 오, 잘하는데? 마지막? 오케이, 키우. 아. 안 돼, 안 돼, 호흡해, 호흡. 죄송한 얘기하면 안 돼. 자, 일로 와요, 일로 와요. 자. 아, 이거 신. 심... 할수 있어, 할수 있어. 이제 지금부터 지금부터 이제 집중을 해야 돼 그래 아 까로 싫어 어 아, 자자자자 자, 자. 너대중 박수 자, 자, 자, 준비하고 10초 할수 있어 할수 있어 그렇지 좋다 아니 어 출발 후. 가자 가자 할수 있어 할수 있어 가자 가자 그치, 그치 어 좋아좋아 좋아. 그렇지 그렇지 조금만 천천히 그렇지 계속 하고 그렇지 잘한다 자 요거 넘기면은 이제 딱두 번만 더 하면 돼할수있어 오케이, 내려오고. 오, 계속 스피드가 빨라져. 허니나 어, 어 호호말안 할게, 말안 할게. 안 호흡해, 호흡. 호흡, 호호 자, 5초. 가야 돼, 가야 돼. 3, 2, 1. 출발. 하나, 둘, 셋, 넷, 다섯. 오, 차 잡혔다. 여섯, 일곱. 좋아. 여덟. 여덟,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두개 더, 하나 더, 오케이. Okay. 자 호흡하고 어디가요? 어디가요? 저, 일로와, 어디 가요? 어디 가요? 저 안돼, 이리 어디 가? 어디, 어디, 어디, 어디 가요? 어디 가요? 어디 가요? 가야 돼, 가야 돼? <웃음> 아니, 가야 돼. 지금 가야 돼. 아니, 가야 돼. 지금 가야 돼. 시간, 시간, 시간, 시간. 대신 자, 가야 돼 가야 돼 가야 돼 가야 자 자, 자, 자, 가가가 4, 200m. 3, 2, 1 가자 가자 두 번만 더 하면 돼두 번만 더할수 있어 할수 있어 내가 슬로우 오프 할때 이런 느낌이었다고 어떤 느낌인지 알아? <웃음> 가자 가자 가자 가자 오. 오 파이팅 장난 아니야 너무 빨라 너무 빨라 조금만 더 호흡하고 호흡하고 낮추고 낮추고 <웃음> 카메라 감독님다 당황했잖아 익숙하자 가자 가자 가자 가자 가자 가야돼 나도 당황했어 하다가 갑자기 나간 사람 처음 봐갖고 <웃음> 자 집중 집중 집중 집중 어, 너무 힘들어 어다 왔어 다 왔어 좀만더 말하지 말고 계속 호흡에 집중해요 요거 하고 한 바퀴만 더 하면 끝이야 다 왔어 할수 있어 할수 있어 포기하지 마 오케이 자, 내려오고 호흡하고 호흡 어, 곤란아 다 왔어, 나 왔어 천만 더, 천만 더, 힘내자 자, 투, 원 출발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여섯 여섯 여섯 여섯 다섯어 왔어, 일곱 여덟, 일곱 개만 더 아홉 열! 자 마지막 다섯 개. 힘내자. 힘내자. 힘내자. 두개 더. 마지막. 던져. 오케이. 자 이제 마지막 2분 마지막 한 세트만 더 하면 이제 지에할수 있다. 안 돼. 안 돼. 안 돼. 앉으면 안 돼. 안 돼. 안 돼. 그럼 몸이 꺼져. 몸이 끝났다고 생각해서 안 돼. 안 돼. 가야 돼. 가야 돼. 가야 돼. 가야 돼. 나 다음뒤. 가야 돼. 가야 돼. 가야 돼. 가야 돼, 가야 돼. 가야 돼, 가야 돼. 말하지 마. 말하지 마. 이따 얘기있 이따. 자, 자, 자, 자, 호흡하고. 마지막 한 번만 더 하면 돼. 다 왔다. 버금이들이 지켜보고 있다. 가야 돼. 가야 돼. 가야 돼. 가야 돼. 가야 돼. <웃음> 자, 자, 자. 그치그치 그치. 아, 저... 어, 좋아. 파이팅 다시 돌아왔어요. 자, 투, 원. 가자. 마지막 2분. 가자. 마지막 2분. 그렇지. 보여줘, 보여줘. 할수 있는 거 보여줘. 그렇지, 그렇지. 오케이, 오케이. 이렇게 돌아왔고. 좋아, 좋아. 좋아요. 좋아요. 조금만 정잔. 다 왔다. 아, 좋아. 눈빛 좋아. 눈빛 좀 클로즈 좀 부탁드릴게요. 눈빛 좋아요, 지금. 아! 집중, 집중. 마지막에 이거. 다왔어 오케이. 자, 이제 마지막 1 5 개. 자, 자, 자, 자, 아, 호호. 자, 자, 사, 삼, 이, 일. 자, 가자. 마지막, 마지막, 열다섯 개. 마지막, 요거만 하고 이제 가자. 가자, 가자, 가자. 집중, 집중, 집중, 집중. 마지막까지 다치지 않게 엉덩이 뒤로 많이 빼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화이팅! 여덟! 아오! 자 마지막 다섯 개. 어, 그렇지 너무 너무 깊게 앉지 말고 그렇지. 자두개 집중 마지막 던져. 오케이 와우 와우. 와. 어땠어요 오늘? 제가 그때 슬로우 버피 할때 이런 느낌이었습니다 여러분. 괜찮아요? 피부 뜸 구독과 좋아요. 그렇다고 어떻게 해다